체계적인 산불통합지휘체계가 필요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한 건의 산불 발생 없이 마무리되어 늘 푸르고 깨끗한 울진군의 살림이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 All